안녕하세요.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은 현명한 일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더 현명한 일입니다. 시행착오로 인생의 모든 것을 배울 만한 시간은 없기 때문이겠죠. 서로의 삶의 교훈에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삶의 교훈에서 배움으로써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좌절을 피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내생의 주식으로 첫 번째 깡통찬 얘기를 들려드립니다. 저는 대학 시절 때 절친인 친구의 권유로 주식시장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은 어느 날 친구놈이 술자리에서 증권책을 손에 들어 올리며 주식 투자로 하루에 30만원을 꾸준히 벌수 있다고 유혹했고 증권책을 나에게 빌려주며 읽어보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내심 내키지 않는 걸 마지 못해 받아 챙겼습니다. 그 친구는 다단계에 들어가서 항상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믿지 못했지요. 하지만 그 친구는 가방에서 책을 꺼내들며 이 책이 안 보이냐고 또 책을 아무나 내는 줄 아냐고 하루에 30만원씩 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친구에 네가 직접 해봤냐고 하루에 30만원 벌어보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는 내가 보름 정도 해보았는데 150만원을 벌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일단 믿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절친인 너한테만 말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알았다고 하고 책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에내키지는 않았지만 친구놈의 허풍 섞인 헛소리를 더 이상 듣고 싶지가 않아서 받아 두었습니다 다음날 학교에서 강의를 듣던 중에 혹시나 하는 호기심에 친구놈한테 받은 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책의 첫 페이지의 저자는 증권사에서 기관투자자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기관투자자 그렇다면 친구놈이 말한 것처럼 믿을만한 것일까 일단 증권사 투자자로서 경험이 있는 저자의 책이란 걸 확인하고 약간의 안도감의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생소한 용어들 지금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도시, 헤드인솔더 이동평균선, 볼린저밴드, 르시아이,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등등이 나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 이 시점부터 나의 건강한 이성은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우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을 순진하거나 멍청했던 나는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망상에 빠져나는 오직 티 돈을 원하는 좀비처럼 계좌를 개설하였고 주식 투자를 하기도 전에 돈을 벌수 있다는 생각에 매우 흥분되었습니다 그 책을 세번 정독하고 나보다 한 달을 앞서서 주식 투자를 한다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을 시작합니다 윤상아 책잘 읽었다 내가 보기엔 이동평균선 매매가 안전한 것 같은데 네 생각은 어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친구는 새끼야 드디어 입문하는 거냐고 근데 공짜로 기법을 가르쳐 줄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야 인마 니내 친구 만나술 한잔 콜 하였습니다. 친구는 바로 콜 오류에 치더군요. 그렇게 친구놈하고 수 약속을 하고 술집에서 그 친구놈을 만났습니다. 그 친구놈이 침을 튀겨가며 떠드는 기법은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눌림목에서 매수해서 조금 오르면 팔면 되고 특히 눌림목에서 도지형 캔틀 차트가 만들어지면 무조건 신용 몰빵해서 종가에 매수하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그 책을 세번 정도 정독한 나는 그 친구 얘기를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나도 돈을 벌수 있다는 마음에 몹시 흥분이 되었습니다. 빨리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그 다음날 기대하고 기대하던 주식 매매를 시작하였습니다. 어제 술집에서 친구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던 도지영 캔들 친구가 알려준 종목으로 매수하였습니다. 다음날 어제 매수한 종목은 4% 정도의 상승을 하고 있었고 배운대로 전날 신용 몰빵을 하였고 매도하여 원금의 10% 정도의 수익을 맛보았습니다. 실제 수익금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학생 신분이었던 나는 투자할 돈이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이야 부모님에게 조금 빌리면 되는 것이고 신용 매수라는 좋은 수단이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세상 모든 게 하찮게 보였고 영원한 파라다이스를 꿈꾸며 전망 좋은 미래에 대한 상상을 펼쳐졌습니다 너무나 기뻤고 빨리 더 많은 돈을 마련해서 더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어머니에게 주식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주식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뿐이었습니다. 절대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아 단념하고 돈을 어디서 구할지 생각을 하던 중 며칠 뒤 납부해야 하는 등록금이 생각났습니다. 등록금으로 주식 매매에서 돈을 벌어서 약간의 연체이자만 납부하면 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등록금을 주식 계좌로 입금을 하였고 그 돈으로 주식 매매를 하여서 제법 수익을 냈습니다. 지금에서 생각해보면 그 당시 증시 자체가 상승 추세였던 것 같았습니다. 나 그리고 친구 윤상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그 당시 나이에 어울릴 법한 여자 또는 연애 그리고 학업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고 다른 친구들에게 악마가 유혹하듯이 주식에 관한 이야기를 비밀스러운 기법에 대해 말하곤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순진했던 친구들은 마치 전염병처럼 주식시장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이미 주식에 중독이 되어버린 여러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면 그 누구든 온통 주식 그리고 돈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우리들은 몰랐습니다. 주식시장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를요. 그저 돈에 대한 갈망만 앞서 모든 걸 행동할 뿐이었습니다. 파라다이스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두 달이 지났을 쯤에 나의 친구이자 스승인 윤상은 술을 권하며 연락이 왔습니다. 친구 윤상은 항상 성격이 밝고 도전정신이 강한 친구였습니다. 물론 그 도전정신이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다단계에 빠져든 경우만 봐도 알수 있었죠. 오래된 친구였으니 이놈의 어두운 목소리만 들어봐도 그동안 주식매매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주식시장의 상승 붐은 짧랐으며 곧바로 하락장으로 돌아선 상태였습니다. 나 또한 손실로 머리가 복잡했던 시기였습니다. 주식매매는 손실 중이었고 연체된 등록금을 어떻게든 준비해야 했습니다. 친구를 만나 하소연을 들어보니 신용으로 산 주식이 다음날 폭락했고 언제나 그렇게 했듯이 상승 추세에 있는 증시를 믿고 계속 보유하다 결국에는 상패 직전까지 가버려 손실은 더욱더 풀어나고 가지고 있던 대부분의 돈을 잃었다고 하였습니다. 그가 가진 원금 대부분은 부모님에게 빌린 돈이었습니다. 악마가 우리를 고통의 시간으로 유인하는 데 성공했다는 걸 증명하듯이 우리의 멘탈은 처참하게 무너졌고 나는 매일 손실복구에 대한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생각에 생각을 했고 이른 시일 내에 손실을 많이 하려면 급등주 매매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매매의 결과야 뻔했습니다. 저 또한 등록금 모두를 날리고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등록금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부모님에게 이실직고를 하였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다시는 주식을 하지 않기로 맹세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깡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나를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인 친구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무슨 잘못인가요? 주식시장에서 수많은 피해의 원인은 항상 똑같습니다. 검증도 안된 쓰레기 투자 방식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저자들과 이런 불량 서적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이 나라 법제도가 더 문제이겠지요. 그의 불량 증권 방송 미디어와 언론들도 문제입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당시 학생이었던 신분으로 주식 투자에서 이러한 실패는 아주 좋은 경험을 쌓게 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실패는 오히려 좋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깊게 생각하게 되니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차트는 지나간 과거를 보는 용도로 국한되어야 합니다. 절대 차트 따위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특히 기법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용 매수는 절대 금물입니다. 단 상환 능력이 되는 사람이 은행권 대출 같은 경우는 다르다고 봅니다. 현재 지금 나는 국내의 주식 또한 계속 보유 그리고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주식 중에 이번 하락으로 저평가 종목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항상 마음속으로 외칩니다. 절대 절대 돈을 잃지 말자.